2023년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. 네, 이번 ZE:A의 연습생 공채 17기 오디션은 네. 지난 2020년 진행되었던 16기 오디션 이후로 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. <웃음> 제대로 풀낼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싶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어디션은 서울, 인천, 대전, 광주, 대구, 우. 부산 여섯 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네, 네 보컬, 랩, 댄스, 연기, 모델 다섯 가지 지원 분야로 지금 온라인 접수 중이라고 하니까요. 네 음. 오랜만에 공세 어디션으로 만큼 미래의 K-pop 스타를 찾는 많은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어디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의 오디션 SNS를 꼭 확인해 주세요. 여러 여기서 메꿈를 하고 있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파이널아습니다 감사합니다. I know, no o e a h k l o k w e a d d e a r r o w 이거 비비